이제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레탄의 딱딱하고 차가운 핸들에서 벗어나고자 열선 핸들을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열선 핸들로 교체시 크루즈 컨트롤이 함께 추가됩니다 이 점은 좋은 것 같네요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기존 우레탄 핸들을 탈거합니다 클락스프링 교체를 위해 슈라우드 커버를 탈거합니다. 클락스프링을 교체하고요. 열선 사양 핸들을 장착 후 에어백 모듈을 장착합니다. 열선 핸들 온오프 스위치로 교체합니다. 아반떼 세터 콘솔은 타 차종에 비해 탈거하기 좀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CM 교체입니다 열선 렌드를 변경시 반드시 BCM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라이트 작업시 정션 박스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BCM의 모습입니다 아반떼 BCM 종류는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은데요 맞지 않는 사양의 BCM을 연결하면 특정 전장품에서 이상 현상이 발견됩니다 정확한 사양으로 교체해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우레탄 핸들 대신 가죽으로 바뀌니 훨씬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우레탄 보다는 가죽이 잡는 맛도 좋고요 우측에 위치한 크루즈 컨트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얼마 되지 않아 열이 바로 올라오네요 센터 콘솔에 위치한 열선 핸들 버튼으로 언제든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기를 이용해 tpms 센서 입력을 해줍니다